i o oh, n n a go. 자, 바깥쪽, 때리고, 회수. 그렇지. 자, 중심 유지하고, 때리고, 뒤쪽, 회수. 오, 나이스. 하고, 손목 세우는 거 많이 빨라졌다. 때리고, 회수. 중심 쪽으로 다시 때리고, 회수. 오케이. 실냅 때리고, 회수. 그렇지. 때리고, 회수. 오케이. 나았어 둘. 오, 좋았어, 그렇지. 권투하듯이 중심축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렇지. 빨리 몸 쪽으로 빨리 회수해요, 회수, 회수, 회수. 회수 그 회수하는 속도가 파워이 결정해. 스레, 좋아. 자, 아래로 회수. 응, 나이스. 중심, 그 채찍질 회수, 그렇지. 중심 체직실 배수 네. 오케이 라켓 헤드 손목 더 써야 돼요. 둘 그리고 배수 이스 그리고 배수 굿자확 던져요 던지고 배수 어 좋았어 그리고 배수 그렇지 몸좀더 돌려야죠 중심 유지. 팔꿈치 빠져나와 있다. 둘. 자, 이번엔 손목 늘어졌어요. 둘. 또 이번엔 손목 늘어져. 스냅. 나이스. 괜찮았어. 빨리 때리고, 회수! 오케이. 때리고, 다시. 둘! 오케이.